는 여기 있고 이게 닦으면서 오케이. 너 먼저 샤워? 쉬다가 할래? 오케이 그럼 나 먼저. 오케이, your turn. <웃음> 다녀오세요. 당신 연애 고수예요? 아니요, 저 연애 좀 찐다. 아 저도 약간 연애에 있어서 항상 찌질하기 때문에 이걸 잘할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, 사실. 연애 고수인 거 싫어? 아,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맞춰가는 부분들이 보이고 거기서 잘 맞았을 때 쾌감을 느끼는 것 같고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런 걸 느끼면 은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. 상대가 연애 고수인 걸 깨닫는 순간에 대해서 유준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수 네모 잘 알고 있다. 쏘고 푸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? 오나 맞을 줄 알았어. 한손 컨트롤? 한 손으로 막풀어버리 네. 자기 잘난걸잘 알고 있다. 언제 스킨쉽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. <웃음> 언제 스킨쉽 해야 돼요? 잘 <웃음> 몰라요. 하여져여가지고. 어두워질 때? 아, 그거 나쁘지 않죠. <웃음> 그거.. 왜요? 왜요? 뭔가 다 들키는 느낌? <웃음> 어, 엄마한테 걸린 느낌? <웃음> 어, 이런 느낌? <웃음> 어.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너무 잘알고 제가 응. 이제 하나 썰을 알려드리자면 응. 5년 전에 식국은 커플 데이트 방탈출을 데려갔었어요. 응. 근데 그 이후에 사귄 여자친구랑 처음 어본척 연기를 어. 하면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. 어.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연애는 연기구나. 응. 다녀봐야지 응. 연애 고스란 소리를 듣는구나. 응. 데이트 코스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? 저는 집순이여가지고 어. 일절 몰라요. 어, 어, 약간 상대가 가자고 하는 대로 응. 따라가는 편. 저 같은 경우에는 어. 가던 데만 가요. 어? 지루한데요 모모스럽다. 자신의 드립에 만족스럽다. 약간 쳐 놓고 아하하 촤하하 네. 어. 샤워하면서 아나 오늘 지럽다 어. 그러면서 주소는저는거뭔 어, 아. 어, 어, 소리야 어. 오빠 진짜 못됐다. 어? 스킨십이 자연스럽다. <웃음> 오한 방인데? 어 그니까. <웃음> 양정우 어 맞아요. <웃음> 경험이 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어려워요. 아, 그래서 오빠가 자연스러운 거구나. 어? 저는 스케이자연스럽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. 어, 어떤, 어떤 점이? 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<웃음> 어? 아, 그치? 라고 이렇게 하고 오. 이런 느낌이에요. <웃음> 발빡 한번 만져봐도 요 <웃음> 어, 너무 좋아요. <웃음> 국룰 공계들 있잖아요. 손 잡고 어. 뭐껴안다든지 뽀뽀하고 키스하고 <웃음> 삐곡삐곡 되면은 어. 티가 너무 나요. 뭐하는 뭐 거지? 아 <웃음> 맞아. 어 뭐하는 거지? 뭐해? <웃음> 어! 아! 어! 나, 어, 어 이렇게 하는 거랬는데막 이런 느낌. 맞아 맞아, <웃음> 맞아 맞아. 근데 이거는 저는 부자연스러울 때의 귀여움 있다고 봐요. 어, 어 귀엽네? 야, 그냥, 그냥 만져! 야, 그냥, 그냥 <웃음> 이렇게 될거 같아요. 그냥 만져봐! 아니, 이런 거? 그냥, 그냥 만져. 어. 자 다음. 구분한다. 어떤 게펩시고 코카콜라인지 정확하게 구분한다. 내 네, 거짓말을 구분한다? 상대방의 그 온도 차이를 구분한다? 싫어하는 걸... 구분한다? 진짜 싫은 건지, 튕기는 건지 구분한다! 오. 어, 맞춰 볼래요? 가방 사줄까? 아, 뭐 비싼데. 아,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거절. 땡! <웃음> 튕김! 이번에 저녁 사줄까? 아니. 거절. 튕김이에요. <웃음> 이거는 살짝의 아쉬움이야. 아, 아쉬움, 아쉬움? <웃음> 아, 노래방 갈래?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이거이 아니, 거절이, 아, 아니잖아. 아, 거절하기 거절이 아니잖아. 거절하기 싫 거절하기 싫었어요. 그럼 <웃음> <웃음> 좀잘 튀기는 편이야?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아, 안돼. 하지마에서도 진짜 아, 하지 말라는 아,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네. 끌어러서 하지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거 근데 구분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. 야식 먹을 때또 쉽게 구분하기 쉽죠. 떡볶이? 떡볶이 먹을래? 안 먹을래, 야식. 살짝. 내가 먹고 싶어서. 한, 두 개만 먹어. 내가 먹을게. 그냥 아, 치킨다? 알겠어, 알겠어. 네, 이런 식으로 <웃음> 아, 안 먹어? 오케이, 그럼 그냥 자자. 아, 진짜 알았어. 아, 팥비긴 하지만 그냥 자고요. 아, 잘 거야? <웃음> 잘자. 음. 연애 고수들 보면 은 눈치가 진짜 빠르죠? 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연애를 잘해요. 아,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. 그래서 맞다. 연애를 많이 했어. 아. 다음, 뭐뭐 하지 않고 자연스럽다.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다. 거사를 치르고 난 이후의 행동이 자연스럽다. 막주무수 어, 어, 어,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막 이런, 이런 거 아니야? <웃음> 자, 휴지는 여기 있고 이제 <웃음> 닦으면서 오케이. 너 먼저 샤워? 쉬다가 할래? 오케이, 그럼 나 먼저. <웃음> 다 하죠. 가운 입고, 오케이. 아 오케이, your turn. <웃음> 다녀오세요.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. 카톡 답장 커이 짧지 않고 딱이 자연스럽다. 아, 연락의 빈도가... 아, 그냥 딱 진짜 딱 적당히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해요.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연락을 좀 오래오래 하는 아. 적당히 자연스러운 연락. 근데 솔직히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, 한 남자 아니야? 사 여자 아니야? 저는 6시간, 7시간 동안 안 되는 사람을 만나었어요 연락이 중요하지 않다는 라 사람이었는데 강적을 네. 만나고 나니까 이사람이통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특? 나 만나잖아요? 되게 잘해주거든요? 어. 근데 핸드폰을 많이 봐요. 맞아. 핸드폰 붙잡고 있는데 내건 답장 안 하는 거야.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카톡 안 보나? 우리 되게 하우스러워요, 네, 지금? 하스러워요 지금. 네, 하스러워요. <웃음> 맞긴 해요. 상당히 하스러워요. 뭐뭐뭐를 <웃음> 가지고 막힘 없다. 많은 돈을 가지고 막힘 없다. <웃음> 비싼 차를 가지고 막힘 없다. <웃음>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데 막힘 이 없다. 나의 약점을 가지고 막힘 이 없다? <웃음> 다음 장소 주도권을 가지고 막힘 없다. 다음 장소. 어, 다음에 우리 어디 갈까요? 저 당신이랑 호텔 가고 싶어요. 호텔이 부담스면 모텔? 모텔이 부담스면 우리 집? 약간. 주도권을 가지고 막힘 없다. 아 근데 이거는 연예고수 캐릭터들이 슬슬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와. 말 잘하고 눈치 빠르고 대화 주도하고. 어, 그냥 술술 나온다 이거죠 대화 안 끊기고. 응. 그 그러니까 내가 그 대화의 분위기랑 대화의 주제를 계속 가지고 노는 거지. 내가 데이트 코스에 대한 얘기 가 나왔어. 어왜 응. 이렇게 잘 알아? 전 사람과의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이걸 또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로딱 흘러가게.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나는 금세 어이 오빠가 어디 누구랑 어제 어디 갔었다고 했지? 까먹어 버리는 거지. 어. 응. 냥 머머를 너무 잘한다. 키스를 너무 잘한다.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거 아니야? 키스 다음 단계 뭐예요? 섹스. s s 이라고 어? 애교를 잘한다? 표현! 아! 아니라고? 어? 밀당을 너무 잘한다? i s s 기기 s s Kiss, Kiss, k i 가정한데 미는 것 같은 느낌? 무슨 모습이야? <웃음> 꺼져. <웃음> 꺼져는 너무 미는 <힘든> 거 아니야? <웃음> 거리에 두다가 인생 내고 사진 찍을 때는 막 갑자기 팟장 뭐 같은 것도 너무 잔소껴 집으로 걸어갈 때는 어또 거리가 있어. 그러다가 집에 혼자서 사진을 보는데 어 가깝네. 아 계속 곱씹어 보는 거야. 어 곱씹어 보게 되는. 뭐를 보이지 않는다.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.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다. <웃음> 뭐야?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. <웃음> 생식기를 보이지 않는다. <웃음> 집착을 보이지 않는다. 아, 과한 집착을 네. 보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적당한 집착,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수 있을 만한 집착. 맞아요. 또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 아니죠? 나 친구들이랑 응. 술 먹어. 여자 있어? 여자 있어. 음... 좀 별론데. 다녀와. 괜찮아. 갔다 오세요. 그럼 여자 있어? 누군데? 이름 뭔데? 몇, 몇 살인데? 몇점 먹었어. 누구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? 그걸 왜 네. 아까 시바 발안 했어? <웃음> 오늘 보그치게 <보구 측에> 부실하네? <웃음> 여유로움 여유로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어. 막 집착 엄청 하면은 아 얘는 나 없이는 못 사나? 아... 질투가 나더라도 참고 믿어주는 음. 자기를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음. 능력이거든요. 음. 순간? 순간 대처를 잘한다. 순간 임기응변을 잘한다. 순간 고등어 조림을 잘한다. 저 지금 고등어 조림 되게 먹고 싶거든요? 아! 순간 트름을 잘한다? 음. 공감을 잘한다? 아아 감정 표현을 잘한다? 저는 항상 연애할 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잘, 자주 말해주는 해. 야, 나 너랑 너, 너 걷고 있는데 너무 좋아.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. 어. 저는 갑자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어. 어. 장 보러 갔어요. 헉? 우리 같이 이렇게 장보니까 너랑 결혼한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해. 어, 난 진짜 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? 음.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더 잘하는 거 같아. 그, 마지막! 매사에 지랄 맞다! 매사에 긍정적이다! 매사에 자연스럽다! 매사에 능동적이다! 아, 능동적이다! 매사에 능동적인 사람이 연애 고수이다 어떤 게 있을까? 쨍금 젓가락 떨어져. 바로, 바로 갔다 응. 순간순간 내가 뭐가 필요한 건지 아는 거지. 안대 어, 이제 연애할 때 됐네, 그러면. 밥 먹을 때 슈쇼 세팅 탁, 철, 철. 어, 어제, 거, 어제 밥 먹을 때. 아, 그것도 잘하죠. 스킨십을 할 때도. 이때는 내가 지금 응.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. 널 리드 확 해줘버리고. 내가 다시 좀... 빠져서 귀염을 어필해야겠다. 모를 아때 딱! 또, 또 그때 딱해보자 이건 진짜 연애 고수다. 응. 이렇게 해서 상대가 연애 고수인 걸 깨닫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배려를 넘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음. 느낌이 더강한 맞아요. 저는 그렇게 연애 고수가 되고 싶진 않아요. 연애 중수끼리 만나서 서로서로 서로 잘 맞춰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연애 고수분들은 연애를 한두달 정도씩밖에 안 해요. <웃음> 양삼 계열? 리포 하나데하야자 대표거든요, 저희? 네, 예, 준비됐어요. 준비된 것 같아요. DM 주세요. 네, DM 주세요. <웃음> 유진, 유준의 상대가 연애 고수인 걸 깨닫는 순간 알아보기. 대성공! 그... <웃음> <웃음> 뭐야, 나 갈래. <웃음> 안녕! 안녕! <웃음> 바이바이 야, 너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거 편집 안 되잖아. 어? Oh. 이런 느낌? <웃음> 방금 소리 너무 찰가던데? <웃음>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야 이거 꼭 넣어라. 어제 이거 뭐 하는 거 아닐까? 안 되는데? 아니 입을 벌림, 벌리고 해야 돼. 아로와 <웃음> 일로와! <웃음> 일로, 일로. <웃음> 일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? 뭐라고? 소독증명서를 <웃음> 소 소독 <증명서를> 뗐네요. 그러게요. 이벤틱이 아껴야 돼. 알로마. 이거 커피 스야 <웃음>